여전히 가잖아 가자 체리야 병원 잘 갔다와 오늘 어디 가는지 알아? 또 주사 맞으러 가야 되는데 체리야 리야너또 주사 맞으러 가야 돼 조금 있다가. 어, 제리 주사 잘 맞고 와. 얘들아, 병원 가자. 수빈이 오늘 혼자서 세 마리 다할수 있겠어 얘네들? 네, 할수 있어요. 엄마 안 가고? 네. 어, 니네 얼른 타라 탑승, 탑승. 안으로 탑승해봐. 뛰어, 뛰어 올라가 들어가. 망고야, 네가 시범을 보여야지. 애들은 애들 따라한다. 연어 과자 챙겨줘야겠다. 음. 어 그래. 체리가 들어가 그럼. 뛰어. 체리 거기서 잤잖아. 이 열어줘. 들어가 오케이, 체리 들어가고. 망고. 못지 뭐, 들어가 관심 보인다 이 새끼들 오호 몰려드는 거봐오안 해다 어? 망고 애들 보여줘 그거 잘 왔다요 체리 먼저 먹고 응. 망고도 먹고 싶지? 아니야 그래서 체리 혼자 다 먹겠다 장 집어넣을게요 응. 먹지는 한입 먼저, 먼저 주고 못뭐 집어봐 입에 물어 기다려 주사 맞았어요. 그리고 어리둥절. 잘했어 오늘. <웃음>